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133문, 135문, 6문. 제 6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좀 했는데, 오늘 좀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다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고린도전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 6개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6개명이 무엇인지 134문을 같이 답하겠습니다. 제 6개명은 무엇입니까? 제 6개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터에서 계명을 내리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내리셨죠.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내리신 것은 거룩한 사회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새 인류, 새 사회를 세우. 세우시려고 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뭐 사회가 설수 없게 되죠 일반적인 사회라도 살인이 일어난다면 사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해서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거룩한 전쟁에서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징계하긴 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와 교회의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칼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그 칼의 권세를 써서 인권을, 그, 저, 저, 생, 살인하는 자들의 보호할 수 있고, 그 민족 자체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 저기, 대응해서 싸워서 상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어, 빼놓고는 그, 사람의 생명을 탈취하면 안 된다. 요즘, 그, 사형폐지운동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으로 그 사형제도를 용인해 놓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사형폐지운동 사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이 어떤 것이길래 이 살인하지 말라 것인가? 언약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생명이다 언약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려고 할때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 사람의 개명을 쫓아서 어떤, 어,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은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회를 형성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아, 그 사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생명을 주셨다 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웃음>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렇게 에,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 외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지은 게 아니고, 그, 실제 그 외관이 움직여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 독특하게 사람에게만 준 거잖아요.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도 있는데 그런 게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이해를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셔서, 과학적인 재능, 인문학적인 재능, 뭐 법적인 재능, 정치적인 재능, 뭐 예술적인 재능, 다 주셨어요. 근데 그, 그것 자체로, 어, 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그,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타내야 될, 이것들로 그 생명의 발휘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술을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생활을 하고 모든 걸다 그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그것이 쓰여지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굉장한 정치가라도 헛것이고 굉장한 예술가라도 헛것이에요 굉장한 과학, 과학도라도 굉장한 뭐 인문학도라도 그 헛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한 모든 그런, 영역의 표현들이 나타나지,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가 우스운 겁니다. 실컷 가르쳐갖고, 과학도로서 천천 천체를 설명해주길 바라는데 인문학적으로 아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런 그 아름다움을 묘사한 걸 실망한다면 그 자기 과학적인 표현을 더 존중해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기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뭐, 카이퍼가 영역주권을 얘기했는데, 자기 은사와 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표를 쫓아서 그 생명이 움직여야, 맞는 거예요. 그, 그, 그것이 이제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받은 자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생명을 잘 발휘하는 거죠. 남이 하는 것을 시기하고 판단하고 막 함부로, 함부로 말하고. 그런, 그런 것이 이제 더 발전되면 아예 이제 밀어내는 놈이라 나가라 하고 이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그, 죽이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꼭 때려서 죽이는 것이 죽이, 살인이 아니고, 사람이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음, <웃음> 예, 네, 그런 것들, 그, 어, 주님은 그런 말조차, 그 마음의 발의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주님이, 그, 어,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 <웃음>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 언어에서부터, 행동, 생각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귀한 아, 생명의 발휘, 발휘가 되는 거죠. 그 생명 그 생명의 발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정욕을 누리고 그냥 오감을 만족시키고. 자기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게 물질을 주신 게 아니다.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써서 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거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런 생명의 에, 도움을 받아서 생명의 발휘를 할수 있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이고 자기 후사들에게. 믿음의 후사들에게 그것이 잘 발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정상한 생명의 발휘가 되는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발휘가 되는 거이 그런, 그런 생명이 귀한 천하,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 되는 거지. 생명이 주신 본의를 이루지 않는 생명의 발휘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구원 얻는 후사가 돼서 생명의 본의를 이룬다면,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요 단락에서 말하는 키워드는 거룩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히 하는 거죠. 해치지 않고. 함부로 학대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웃음> 오늘은 이제 거기 이어서 육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135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135문 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제 육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육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생각과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인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뺏으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하고 온갖 격분을 누리고 온갖 경우와 유혹과 관행을 피해하며 폭력에 맞서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고기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바른 말과 행동과 인내함과 화평케함과 인내하며 견딤과 잘못을 용서함과 선으로 악을 갚음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구지함과 무지한 자를 보호하고 연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육계명을 대하는 자가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에이, 아주 촘촘하게 아주 모든 면에서 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다 거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계명이 명하는 핵심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둘째 판의 그 전체 내용이 되는데, 이제 부분적인 내용도 그렇다. 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격분과 모든 경우와 유혹과 관행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며, 마음을 으로마음 먹으며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마음과 화목하는 말과 행위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좀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향을 발휘하고 그 성품을 발휘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세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심정이 되어야 육계명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남에게 대접 받으려고 하면 남을 나한테 종로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상대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대접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우리가 오계명을 배우기 전에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배우는데 이 교훈이 육계명이 명하는 바를 알고 그 명하는 바를 이루려는 사람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앞서 던진 물음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도 좋은 해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나한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선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구절에 우리가 그 선한 것이 바로 성신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못하니까 성신을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가져올 수도 없고 진행시킬 수도 없고 또 완성케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주, 주님께 구해서 그 나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나 사도행전 공부에서 성신을 주시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일임을 음. 이미 배웠습니다 음. 갓, 갓,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에 관하여 교훈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함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먼저 자기를 이웃에게 주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여 동일한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상 앞에서 연락해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조건을 붙이는 거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에 대한 바라는 상이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대에 그건 이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내신 제도가 목표하는 일을 이루는 것은 욕심이라 할수 없죠 그거는 정당한 건데 사특한 심정으로 내 격에 맞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이 높은 사람의 준한 그런 높음을 가지고 와야 격에 어울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욕심이 돼서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 뭐 성도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뭐 부부간의 부부 사랑이라든지, 또 부모 자식간의 사랑이라든지, 이 부부 부부간의 사랑이라. 또뭐 이성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그 욕심이고 그그그 그,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 그러니까 상대에게 에. 상대를 그리토와 같이 높이고 존중하면 그렇게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아무리 주, 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받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 뭐그 관계는 저기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정과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기꺼이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형제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이게 첫째, 그리고 둘째,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웃음> 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피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짐승이 길을 잃었다든지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짐승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교도들에게도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잖아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저 그것은 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교도들도, 저기, 끼니를 굽는 이교도 노숙자인데, 신자 노숙자만 섬기겠어요? 신자 아닌 사람도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 <웃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어, 그 생명을 잘 발휘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품성을 발휘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짐승이라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과 같은 어, 사람을 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과도히 높이는 철학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어, 격화합니다. 언론들을 때는 이게 마,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된 그 주장들이지만 그 예를 하나 보면 진화생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칸트 도덕론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그런 역설이 얼마든지. 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진화생물학자들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인권이나 그, 그 짐승의 그 생명이나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제 한편으로는 칸트의 도덕론을 어, 주장한다 이 말. 사람을 과도하게 높여서 사람을 목적으로 목적이나 기준으로 삼았는데 사람이 과학적인 활동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을 같은 수준으로 격하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으려는 생각이나 의도를 반대하고 격분을 억누른다 대우리문답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온 마음으로 보존할 수 있기 위하여 세 단계의 구체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첫째 단계는 소극적인 단계인데 반대하고 억누르고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소극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온 마음으로 생명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아니면 그 명령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피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봤는데요. 사울이 발을 가리러 엔게디의 그 이제 원래 거기 속해암 지형이라서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을 가린다는 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 어떤 역본마다좀 다른데. 탈굽역에 보면 발을 가린다는 것은 볼일 보러 들어갔다. 다른 시리아역이나 다른 역본을 보면 발을 가린다는 게 잠자로 쉬러 들어갔다. 쉬러 들어갔다. 근데 사실 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옷을 벨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시리아역이 더 맞는 것 같아. <웃음> 아 이게 잠을 잠깐 쫓다가 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 그, 그, 잠들었을 때, 옷자락을 뱉다. 그렇게, 근데, 근데, 뭐,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사실, 볼 일, 보는 중에도, 그, 뱉 수도 있긴 한데요. <웃음> 그건 어느, 어느 편이든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렇게 들어갔을 때, 오자락 뱀것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 왜왜 마음이 안 좋았냐면 그 사울의 생명이라는 게 내가 준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사울의 직분이라는 게 내가 준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괴롭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생각했다면, 당장 죽이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기회다. 이렇게, 이렇게, 그,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덤볐으니까 이게 죽이는 게 뜻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라도, 그, 굉장히,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고 살았다.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제자들은 무시하고 자기 동료들은 무시하고 대적자를 존중해 준것 같은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 게 뭔가 생각을 하고 그 오해를 뛰어넘는 일을 한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왕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사울왕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자기의 충직한 신하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에 팔린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이제 군사 삼촌을 데리고 와서 앵기디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그 마음을 기울여야 할 원수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블레셋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력을 다해서 원수 블레셋과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몰아내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시기심에 그 자기 정권과 관련해가지고 시기심이 발휘되가지고. 그런데 그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급한 용모가 생겨서 깊은 굴에 혼자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그굴 안에 다육과, 어, 그, 그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좀 전에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아무튼, 그, 그, 다윗은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사흘, 저, 그 동료들, 신하들의 말에 약간 움직여 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뱉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구원의 경륜 속에서 모형적인 그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존재다, 가시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그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예,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제 아닙니까? 근데 교만한 자는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죠. 멸시해요.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멸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발의를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뭐뭐 뭐 이유가 많, 다 있죠. 그래서 사울 같은 목사인데 저거 다를 필요 있겠나? <웃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어, 다스리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성의 파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걸로는 사실은 세상이 참 되게 개혁되지 않지 않까 옛사람의 방법은.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만 살아야 돼. 옛사람의 성향을 섞어가지고 새 사람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야. <웃음> 근데 다윗은 그 희미한 계시의 비단에서도 사사로운 마음을 안 품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를 경험하지 않아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가 악하다는 걸 고백하고 스스로 왕권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것도 고백하게 하고. 그 휘하에서 내 후손들이 좀 살아가게 좀 봐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하게 대응했다면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했, 안 했겠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진짜 다윗이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야 되는가 <웃음>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 자기 정욕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의 그 아내,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 아를 죽음의 현장에 내보내게 교사한 일이 있었지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그가 뭐 인구조사 문제 때문에도 그 역병이 돌게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험을 받았는데, 근데 그 외에는 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려 나가시는 그 방도를 아주 존중했다. 그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방도가 개명을 쫓아서 하는 거니까 이웃 생명을 아주 존중하는 조건으로 보고 함부로 한게 아니고 존중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안에 그 강도가 들어오면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강... 이건 일반 가정에서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국가적으로 뭐, 뭔, 그 어떤 못된 인생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고 막, 그, 보통 범인들을 그, 아주 못 살게 하면, 그, 칼의 권세를 쓰게 하지요. 그런 게 전혀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근데,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할 점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질 혹은 기준이 그 사람의 소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부르셨다 이 소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 생명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당, 자, 신을 정당하게 대하는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속에서 그 직임과 직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존중하지만,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더 존중하고, 배나 더 존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 고린도 전서 이 4장 1절로 3절 말씀도, 예, 나는 아볼로 개바, 뭐 바울, 그리토께 이렇게 속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중심으로 볼게 아니고, 그 직임이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람들이 그직임의 직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아벌로나 저기 바울은 물주고, 물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한 거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공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그 직임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볼로나 뭐 바울이나 저기 게바나 심지어는 그리토까지라도 그 직임을 어떤 관점에서 대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사택한 심정을 가지면 안 되고. 김홍전 목사님이나 뭐, 칼빈을 얘기해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토께서 쓰셔서 결과를 내신 것을 따라가려고, 그, 그, 그런 점을 본받고 살려고 그분들을 논해야지, 그분들은 그걸 위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행보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야지, 뭐. 그분을 따라간다고 내가 같이, 격이 같이 됩니까? 그건 상대적인 거지. 그건 합당치 않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대하면 상대도 나, 나,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지. 그렇게, 그,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속에 무슨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자기 관점이 있고, 그래갖고 상대를 비하하고 막 시기하고 함부로 하고 예,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사람은 사람 봐봐야 다 죄인인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욕안할 사람이 어딨어요 안볼때 너도 저 누구 욕하지 않았냐 자본에 나오잖아요 그 함부로 그러니까 남이 너 욕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안볼때 그랬다고 그런 걸로, 그, 그냥,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하는,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서, 언어 살인, 문자 살인,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 사람이 바로 서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 내 성향의 발의가, <웃음> 천국 백성으로서 성향의 발휘가 돼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누구 바울 사도를 끌어다가 뭐 저기 자기를 높일 게 아니고. 이간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고린도 교회 현실을 그잘 생각하면서 이 말을 이해해야 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음> 사도 바울은 아무튼 아, 그렇게 마음을 높여서 그 사도 머리 꼭대기 위해서 함부로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판단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스스로 나를 자책할 게. 근데 이 뒤에 보면 자책할 게 없어도 나는 그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문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원으로서 마땅한 품성의 발휘를 하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웃음> 자기가 뭐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취되어 마음을 높이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 직분에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 직분자예요. 세상에 대한 직분자. 한나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치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 우리를 불러다 놓으신 소명과 직분에게 우리를 힘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소명의 내용과 직무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리도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나 비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프고 괴로운 현실의 파도와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그 영향을 안 받는 <웃음>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참된 사도의 그 직분과 성향, 그 목표를 다 가르치, 가르쳐 주는 거죠. 몸소. <웃음> 이처럼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성심으로 이루고 나가는 사람은 온갖 격분을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서 분노가 나, 났다면 그 정상적인 분노고 그 분노도 또 주님 앞에서 풀어야 될 분노지 자기가 복, 보복하느라고 풀어야 될 분노는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대해서 음.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나 사람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 있어서 정의감에 휩싸여서 사람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려 하면서 격분하게 되는데, 그러나, 악한 마음에 휩싸여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할 때는 에 얼마나 그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때때로 사람이 이성없는 짐승같이 되거나 악귀같이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뭐 같이 악한 일을 뭐 살인을 하자고 고리잖아요 사람들을 야몬 <웃음> 1장 10절로 11절에 자먼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한 자의 파괴적인 유혹을 경고하는데, 이런 말씀에서 이 악한 자의 행위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길가밭 아니야. 나는 저기 돌짝밭 아니야. 나는 저 가시밭 아니야.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얼마든지 길가밭이될수 있고 얼마든지 돌짝밭이 될수있어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야 내가 길가밭 같이 살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나쁜 거는 다 나한테 나오는 거라고 모든 좋은 거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경로하지 않는, 않는다. 인간적으로 경로하지 않. 오히려 주님과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감사, 감사가 될수 있겠죠. <웃음> 누구라도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두려운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밀한 데 숨어 있다가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말의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뭐 목사가 어떠고 저쪽 장로가 어떠고 저쪽. 그, 집사가 어떠고 저쩌고. 이제, 그,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건, 정상한 발의가. 이시편 64편, 6절, 3절로 4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 요즘 가짜 뉴스들이 다 가짜 뉴스는 아니거든요. 가짜 뉴스 내용 중에서 한80몇 프로, 90%는 진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나머지 10, 10, 10%를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려요. 나눠가지고. 나는 이쪽이다, 저, 쟤는 저쪽이다 해가지고 아주 살인을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말로 여기 저 64편 3절, 4절 저희라고 하는 존재는 원수하고 행악자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원수하고 행악자 네, 그런 그런.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있다 어쩌다 태극기 부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신 차리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태극기 부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매국노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자기네를 지지하지 않으면 전부 빨갱이고. 이, 이런 식의 논리는 진짜 이게 합당하지 않은 논리. 그게 진짜 취모 멱자라고, 뭐,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상대를 주, 저, 내 반대편이니까 죽이려고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서 자기도 아마 나중에 다 털릴 거예요, 아마.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 앞에서 털리겠죠. 아무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상을 벗어버려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의 생명을 존중이 여기, 정당하게 여기 있게 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로 아, 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편갈로는 기독교인들이 편당을 줘버리면 그거는 복음 전파는 거기 끝나는 거예요. 내 편에 안 들어오면 너는 마귀새끼니까. 그거는 진짜 악한, 행태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